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해요. 고마워요. 음. <웃음> 사랑해요. <웃음> 아니, 애들 먹는 거럴때 이럴 때도 이 때도 이럴 때도 이 하나 둘셋 둘, 사랑해요. 사랑해요 우와 우리 지우 편지 우리 종우 편지 우와 정말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섹시 생일 축하합니다 <웃음> 고마워 얘들아 응 엄마 소원 빌게 나도 불 걸. 려어 아빠 또 해줄게 후회가 <웃음> 가까이 가지 말고 응. 오케이 <웃음> 정도 정우가 센스가 있어 음. 아 애부를 이 결혼한걸 했구나 행복하게 저 결혼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나는... 사랑... 나는... 우리 지우가 한거야? 응이 내용은 뭐야 지우야? 뭘 그린거야? 뭘? 이게 동그랑김이가 뭐야? 태양이야? 뭐해? 아 케이크 아, 내 이름도 있어 너무 잘했네 지우가 와 우리 정우가 쓴거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야, 사랑해요